안녕 여러분 양갱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발을 써볼 겁니다 너무너무 긴 머리가 하고 싶고 흑발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흑발을 하면 100% 제가 후회를 할게 뻔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피게네어에서 가발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가발을 받아서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써볼 가발은 흑발 장발 가발입니다 이아이인데요 완전 새까맣죠? 두 가지 컬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추럴 블랙이랑 다크 브라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저 일부러 까만 걸로 부탁을 드렸어요. 머리 길이가 가슴 넘어서까지 와요. 가발망이 되게 얇은 가발망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벗기면 가발이 나옵니다. 받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두피가 엄청 자연스러워요. 친구들이 막 진짜 두피 떼운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진짜 잘썼거든요 머릿결 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막 꾸겨놔가지고 조금 저리한데 조금 빗어주면 머릿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조금 길죠. 잘라서 쓰는 용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써 봅시다. 먼저 같이 주신 가발망을 쓸 건데요. 이게 보시면.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귀걸이를 끼신 분들은 귀걸이를 빼주시는 게 좋아요 가발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발망은 처음에 오면 이게 얼굴에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작은데 살짝 늘려주시면 부득부득 소리가 나면서 늘려질 겁니다 쓸 때는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봉제선이 있어요 근데 이 봉제선이 여기 두피에 닿거나 하면 오래 썼을 때1 0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바깥쪽으로 쓰고 뒤쪽으로 써주세요 얘가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그 다음에 화장이 지워지지 않도록 잘 써줍니다 머리를 조금 고정을 하고 가방을 마저 쓸 건데요 제 그릇나루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발이 굉장히 인위적일 수가 있어요 머리가 밝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릇나루를 숨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착 달라붙도록 핀으로 고정해줄게요 고정이 되려나? 착. 근데 이러면 여기가 뜨니까 뒷부분은 실핀으로 뒷부분에 똑딱 핀으로 고정을 해주면 그런나로가잘 붙었죠? 여기도 똑같이 해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붙여줬으면 이렇게 앞머리까지 싹 들어서 이마 조금 앞쪽까지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밴드 부분이 앞으로 와야 돼. 왜 이렇게 웃기는 거지? <웃음> 그 다음에 뒤쪽에 잘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됐다면 뒤쪽까지 잘 이렇게 펴주세요. 이남온 머리 있죠? 이 구멍 안으로 넣어줍니다 빠짐없이 다 넣어준 다음에 머리들을 막주물주물 해서 최대한 납작하게 해주세요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귀를 빼줄 거예요 귀는 조심조심 머리카락을 빼지 말고 귀만 빠지도록 이렇게 그러면 그랜나루가 잘 붙어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만 쏙 이렇게 빼줍니다 그랜나루 쪽을 핀으로 한번더 고정을 해줄게요 이때는 실핀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최대한 밴드에 가깝게 고정을 시켜주셔야 나중에 뒤로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남겨서 잖아요 이거를 뒤로 빼줍니다 그랜나루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랜나루는 최대한이면 앞쪽까지 머리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뒤로 빼서 또 실핀으로 밴드 바로 뒷부분에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 빠져요 절대 됐으면 여기 빵껏 뚫린 부분을 최대한 납작하게 실핀으로 고정 이렇게 다 써줬으면 가발을 써볼 겁니다 먼저 빗으로 빗어줘야 하는데요 원래는 가발 전용 빗이 있어요 금속으로 된 완전 삐죽삐죽한 가발 전용 빗이 있는데 그걸로 해줘야 원래 정전기가 안 나서 가발 손상이 적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쓰는 빗으로 살살살 빗어주도록 할게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빗어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빗어주신 다음에 이정수지 부분이 자연스럽기는 한데 썼을 때 조금 인위적일 수가 있어요. 살짝 일자로 들어간 가르마에서 한 올씩 이렇게 집어서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완전 일자가 아니라 살짝 지그재그 된거 보이시죠? 이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발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발이 가발마다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후크가 달려있는 사이드 조절 밴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칸 채워놨는데 칸칸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후크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써보도록 합시다. 쓸 때는 앞머리 부분을 잡고 앞머리 대고 뒤로 휙! 이렇게 <웃음> 떠주시고요. 정수리 가운데 만만 확인하고 아까 밴드 조절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잡고 아래까지 당겨줍니다. 전체적으로 머리를 다 감쌀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옆에도 구렛나루 같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앞쪽으로 쭉 당겨서 구렛나루를 안 보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 머리를 아래부터 한번더 빗어줄게요. 수치 조금 적은 편이에요. 저도 수치 되게 적은 편이긴 한데 저보다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살 만져보고 두상이 이상한지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이 머리가 엄청 길어요. 머리가 엄청 수치 많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일자뱅으로 해줄 건데 지금 길이가 너무 기니까 머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평상시에 앞머리 내리는 것처럼 섹션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옆에 머리를 나눴습니다. 얘네들은 따로 핀으로 꽂아놓을게요. 그럼 얘를 한번 스타일링을 해봅시다. 이거를 위아래로 섹션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한 절반 정도 나눈 다음에 위에는 고정을 시켜놓고 아래부터 해줄 건데 완전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해서 여기다 열을 주도록 할게요. 리케어를 주시고 10초 정도 식혀줍니다. 어느 정도 식었으면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생겼죠. 그럼 앞머리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지금 볼륨이 너무 살아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바닥쐬주면 죽을 겁니다. 그새 가라앉았죠? 그럼 이제 머리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머리 예쁜 거 빼고 앞머리부터 잘라줄게 요 일단 처음엔 조금만 가발이니까 망치면 큰일나 이렇게 한번 빗어서 중론을한 다음에 조금 길게 한번 음. 잘 자르고 있는 게 맞나? 음. 아직 기네 <웃음> 좀더 잘라줘야겠어 거의 한 5cm는 잘라줘야겠는데 아니야 아직도 너무 길어. 옆머리를 앞머리 길이에 맞춰서 조금 다듬을게요 옆쪽으로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음 이렇게 조금 가볍게 빗을 좀 잘라줘야겠어. 어느 정도 얼추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고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데기 온도는 사람 무리 할 때처럼 막 세게 하면 안 되고 최대한이면 약하게 전는한 120도 정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둥글게 말아줍니다 처음에 바로 컬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열을 올리지 말고 고데기를 해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컬이 들어갈 거예요 오, 괜찮은데? 위에가 조금 죽어보이는 것 같으니까 한늘나 놔주고 여기를 이렇게 긁어줘도 되고 아까처럼 그룹투를 사용해서 이쪽에 고정을 시켜서 드라이기로 조금 세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쇼! 뽕이 들어갔으면 이제 다시 고데기를 켜주고 고데기로 뿌리 쪽을 한번더 동그랗게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졌네 이제 끝이 끝났습니다 긴 머리 너무 오랜만이다 장발에 흑발에 가발을 드디어 다 썼습니다 장장 한 시간 반에 거친 근데 쓰다보니까 숱이 점점 줄고 있는 것같아 어째.. 이제... 아 자꾸 머리를 만지게 된다. 이렇게 머리는 끝이 났고요. 어떤가요? 가발 이쁘지 않나요? 정리를 하자면 가발은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 쓸 때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가발을 길을 들여야 훨씬 잘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좀더 길을 들여야 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여기보다 수치 좀더 많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머리가 쓰면서 열로 안쪽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으로 고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 좀 길으신 분들은. 그리고 웬만하면 고데기도 130도? 한 140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처음 오셨다면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을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